야, 이집 정말 잘 해놨다. 그러게. 아, 진짜. 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네. 그치? 아, 내가 고마운 마음이 음. 요게 재밌다. 이, 이게. 그, 비대면 접촉 할로윈 그, 아이들 그, 캔디 주는 데인데, 저렇게 그, 통해서 저렇게 주나봐. 이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 음, 정말. 아유, 그, 참... 마음이 너무 고맙다.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 이아고 요거는 이제 망고 나무에 아, 이렇게 지금 어, 할로윈 장식을 이렇게 하네요. 자. 할머니가 하시고 계시네요.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 예년만쯤, 뭐, 평년 같지 않은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서 너무 훈훈하고 너무 좋네요. i e d o i n d o e i n g o h e o o t h s n t h line o a k i didn't know there was e Potatoes, pretzels, or you can have t h e r e battery. Okay, put your ball underneath the kitty. Oh, that's so cool. Okay. Oh, uh, <laughs> that's awesome. Oh, God. thank you, thank you. Okay. Take a close thing, also. Yay! Look, I g a t t e s t i k of a s t e l Thank you, guys. Thank you. Trick <laughs> or treat! Here we are. And at the bottom of the tree, yeah. Okay. c o r e on. t i c k o treat. I'm holding I'm things up. The, the door is r e a d y g a t at o a s t Guard. All right. Okay, here it goes. There it is. There you are. t h u I'm holding things up. The door is really g r e a r at o a s t g u a r Happy, Happy Halloween. Halloween.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